자 루인 화상 저항인들 루인으로 아까 큐이가더 셌지 현상 이래 하고 한번더 하긴 자이 골리아드 파이어월 요거 화상 저항고 싶어 어 대사 있으시네 아 근데 극초 때문에 골리아드가 공격력이 더 높네 어쩔 수 없이 골리아드 착용 땅딜의 방어력 생명력 이거 뭐지 에어정에 받는 데미지 감소 오케이 요거 됐고 세리아드 마법사의 잔 없나 아 스알 아티가 거의 다 방어쪽이네 까비. 상 기본 데미지 상성 딜 마법 딜물딜 공격력 상성 딜 빠지고 공격력 그 신부의 눈물 그렇지 그렇지 이게 이거까지 오케이 공격력 더 챙겼고요 어차피 이쪽도 세리아드가 폭 딜하는 구간이니까 자 보스 딜은 여기 큐이가 끼고 있네요 아 이것도 깡공격불써 보스 크뎀 딱히 다른게 없어서 손볼 거 없고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보스들보다는 깡공 올리는 게 훨씬 좋아요. 어,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. 영상 특킵이 없는 거는 루인 도전 한 번도 안 하셨던 거네? 알고 보니, 그냥 클리어 되는 거 아님? 아, 이거 진짜요? 시간만 버티면 클리어 되는 거야? 이거 한칸 까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이제 불기둥, 불기둥 패턴 나옵니다. 저게 이제 맞으면 화상 도토 딜이 들어오거든요? 그래서 화상장 필요하구요. 어?뭐야 루인 순간이동했어 갑자기 둘로 날라갔는데? 흐 <놀람> 못가 루인 일로와 어? 그 언제 죽었어? 신나게 변신을 했는데 오케이 끝 맞네 딱한 칸이네 피를 딱한 칸만 깎으면 넘어가네요 오케이 요렇게 클리어 나와라! <목소리> 오 시선을 이렇게 땡겨서 봐야겠네 아 이거 피해야 되는데 어우 튼튼해. 자, 골반퀸의 귀여나이 또 만나러 갑시다.